재밌다 오랜만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타는 거 같아요 만에도 역시 드림팀 출신이라 어 <웃음> 좋아해 이런 걸 아니야, 가어렸을때좀 어. 있었어 집에 네.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드림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야 그렇죠 자, 어와 우와 우 앞으로 앞으로 앞으와 우와 오. 우오우 놀랬어 나 지금 놀랬어, 우와 오! 오 출발. 와, 출발. 어떻게 니가 아, 가능해? <웃음> 자, 민영 개인기 봅니다. 민영 개인기. 나뭐 해야 돼요? 아, 야, 야, 해맑게해맑게나 야, 앞구르게 해야 돼요? 아, 민영 개인기. 안 다치게, 안 다치게 그냥 톡.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앉았다, 일어나기. 아, 앉았다, 일어나기요? 와, <웃음> 앉았다. 아, 앉았다, 일어나기요? 와, 앉다 <웃음> 어. 앉았다가 누웠네. 앉았다. 그만 앉았다. 느낌. 그만큼 변하게하는거요 그만, 그만 아, 너무 좋네. 너무 좋아요. 한번 도전. 선배선배한번 더, 한번 더. 앉아라, 앉았다가. 아이. 체중을, 체중 앞으로. 앉았다. 앉았다. 앉았다가 누워요, 누워요. 앉았다. 앉았다. 가누워 앉았다. 앉았다. 앉았다 눕기. 아니 침대 C F 는 뭐야? 자 됐죠. 모든 준비 끝났죠? 네. 화이팅 할만하죠. 화이팅 할만하자고.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준비. 어. 시작. 와. 와. 와. 와. 와. 어떠떠어어떠어그렇겠 3, 뭐야 2, 이거? 3, 어떻게 쓰는 거야? 3, 4, 어디였어?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아홉 우석 열 됐습니다 오오 됐을까? 네.